짜잔! 오늘 옷이랑 이런 거 이번 주에 잔뜩 샀던 거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까보려고요. 오늘 사왔던 거랑 그리고 요번에 구매했던 것들. 또 인터넷에서 주문했던 것들도 잔뜩 와가지고 제가 원래 생일 선물로 이번에 옷을 다 받았거든요. 옷을 요새 통안 사가지고 그냥 옷으로 다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의 또 생일 선물 겸 이번에 쇼핑했던 것들 한번 까볼게요. <웃음> 언박싱. 짜잔, 일단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케이트 파운데이션을 계속 써왔었는데 겨울에는 좀 피부도 건조해지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쓰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걸 샀어요. 이게 되게 약간 꿀광? <웃음> 되게 촉촉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커버도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잡티가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파운데이션만 바르면 더 그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봐서 지금 한번 발랐거든요 근데 파운데이션이 발색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발라보고 어, 조금만 발라도 될것 같아요 굳이 많이 안 발라도 그리고 커버도 생각보다 되게 잘 되는 편입니다 좀 겨울에는 한동안은 이걸 쓸것 같습니다 에스쁘아거 짜은 짜잔 짜잔 블라우스 샀어요 요거는 얼마에 샀냐면 뭐 어, 25,800원 25,8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되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앞쪽에 여기서 프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뒤에도 약간 세라복 같은 느낌으로 옆에 프릴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또 귀여운 거를 또 생각보다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짜잔 이런 느낌 이거 저, 저 이건 전에 샀던 치마인데 이거랑 같이 입어봤는데 약간 이런 느낌 등에 그리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어요 완전 마에 진다 짠 <웃음> 이런 느낌으로 입을 거고요 그 다음은 이런 자켓 자켓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트위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8만 얼마 정도? 8만 원 정도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색깔도 완전 되게 약간 쥐포색? 쥐 <웃음> 색깔 같은 느낌이고, 뭔가 핏이 전체적으로 되게 어깨도 되게 넓고, 약간 아빠 양복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빡시하게 입을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예뻐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자, 한번 입어볼게요. <웃음> 나도 오늘 펄! 이렇게 하게 되네? <웃음> 완전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이다 완전 마음에 들어요 길이도 엉덩이 딱 가릴 정도의 길이라서 여기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물론 주머니에는 손은 안 넣겠지만 하여튼 주머니 쓸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데? 자 그다음은 짜잔 요것도 요거는 원더플레이스에서 샀던 거예요 원더플레이스에서 샀던 아우터인데, 69,000원인가? 그랬는데, 39,000원으로 세일을 하길래, 후딱 집어왔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안에 패치가, 그, 스카치?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뒤에, 뒤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마크가. 근데 이제 까만색이니까, 저는 원래 이런 마크가 좀 크게 들어간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좀, 뭐라 고해야 되지? 까만색이라서, 그렇게 눈에 잘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 근데 여게 턱이 이렇게 이렇게 할때 턱이 닿아요 그리고 화장이 묻을 것 같아서 조금 이 목부분은 살짝 불편한 것 같은데 소매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데 이런 거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약간 저 이렇게 벙벙한 핏을 좋아하거든요 어우 더워 되게 덥다 자 그리고 또! 또산거다 어, 이렇게 까봐야되나? 짜잔! 어 이거 왠지 하얀색 조거에다 입고싶은데 이거 언더플레이스에서 샀던 다같이 샀던 거언더플레이스에서 샀던 조거팬츠입니다 뭔가 되게 까맣네? <웃음> 완전 모자도 까맣고 위에 또리도 까만데 짠! 보이시나요 여러분? 뭔가 핏 되게 이쁘다 이거 완전 마음에 드는데? 제가 원래 조거팬츠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 종아리 쪽에 그끈 같은 게 달려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주머니도 달렸지만 물론 뭐 여기다가 주머니 뭐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찐 이거 골든 소재라 가지고 되게 어, 따뜻해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그리고 또 바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잔 이번에는 완전 좀 약간 타이트한 느낌? 완전 타이트까진 아닌데 좀 면바지 느낌 그래서 <웃음> 사봤어요 제가 이런 바지가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바지를 잘안 입었었는데 요새는 좀 바지가 너무 편하게 느껴져서 바지를 많이 입고 있어요 핏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요거는 2 9 9 0 0원 그리고 이 바지가 되게 이렇게 약간 스판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좀 겨울에 입기는 좀 얇긴 한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뭐 스타킹을 신고 입는다든지 <웃음> 아니 뭐 내복이라도 입는다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좋아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잘산것 같아 자 이제 원더플레이스에서 샀던 건끄시고 요거 미쏘에서 샀던 옷이 있어요 짜잔 패딩! 쇼패딩을 샀어요 짠. 짠. <웃음> 뭐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거 웃겨 보이지? 왜? 이렇게? 이런 응. 느낌 이거가 이렇게 디시 살아있어요 되게 빵빵하고 소매도? 저는 소매가 좀 짧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리, 안 그래도 팔이 좀긴 편인데 그래가지고 소매가 손등까지는 덮히는 그런 정도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딱 그런 정도예요 좀마 마르지고 오케이 아 귀엽다 근데 이제 하얀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때가 좀 안타게 잘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짜잔 이거는 커버낫에서 사실 이건 제건 아니고 이건그로우님거 남자친구 옷을 하나 샀어요 겨울옷이 좀 워낙에 없는 편이라서 지금은 로우님 없으니까 제가 대신 입어보고 <웃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옷 가는 거 베이지네 완전 짠 아마 이게 가격이 11만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짜잔 요런 느낌 양털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커버나시라고 마크가 있어요. 이게, 뭐지? 리버시블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이즈가 라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헐. 좀 작을 것 같은데? 나한테도 이렇게. <웃음> 와. 내가 입고 싶은데, 이거? 특이하게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열려면. 특이하다. 아래에서 위로 열어야 돼요, 주머니 이런 느낌? 여기 이제 옆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 이렇게 조금 쪼그라들게 <웃음> 해주는 것 같은데? 소매도. 근데 이제 루오님이랑 저랑 사실은 <웃음> 저는 워낙에 또 옷을 빡시하게 입고 루오님은 그렇게 빡시하게 입진 않아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는 좀 작은 것 같긴 하네요 아좀더큰걸살고 살고 살 그랬나? 어, 약간 걱정된다 이거 음, 헐! 뒤가 더 이뻐 짠! 여긴 또 여기 이렇게 로고가 있고 <웃음> 모자를 썼지만 모자를 써보잖면 이런 느낌? 와이게 진짜 귀엽다 헐나도살걸면 됐나? <웃음> 너무 귀여운데? 여기 일단 이거 재질은 되게 부드럽고 색깔도 예쁜것 같아요 다음은 짜잔 블랙업에서 옷을 또 잔뜩 샀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치마 이 치마는 완전히 약간.. 어 음, 되게 짧아 제가 요새 이런 미니스커트 안 입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치마 너무 짧잖아 아, 일단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M 사이즈거든요 짠야 너무하다 보이세요 여러분? 아, 아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아, 제가 이거 M을 샀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S였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짧은 치마를 진짜 안 입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카키색 치마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약간 밀리터리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짧아요. <웃음> 안지도 못할 것 같고, 좀 타이트하긴 한데, 하여튼, 이거는 가끔, 뭐, 오버 니삭스 신고 싶을 때? 그럴 때나 가끔 입어야겠어요. <웃음> 너무 너무 짧아. 내, 나, 저 옛날에 진짜 이런 치마 되게 많이 입고 다녔었는데, 옛날엔 이런 거 어떻게 입고, 입고 다녔지? 이거는 사실 좀, <웃음> 불안한 느낌이긴 한데 뭔가 옷장 장롱 속으로 <웃음>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잘안 입게 되긴 할것 같아요 요새 또 미니스커트 잘안 입어서 하여튼 이쁘긴 뭐, 하다 색깔은 이쁘네 여기 이런 수술 같은 거? <웃음>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씨 M으로 할걸 그랬네 바꾸긴 귀찮으니까 일단은 그리고 맞기도 하니까 입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상품은 이거는트임 스커트. 일단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런 느낌. 여기서 이렇게 약간 정광이 중간 정도까지 오고, 음 뭔가 괜찮긴 한데 이 이렇게 딱 봤을 때죠 앞 모습, 앞 모습에 여기 이 트임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뭐라 그럴까?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느낌? 그게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거 M 사이즈로 샀는데 허리는 되게 편하고. 이렇게 다리 쭉쭉 뻗었을 때? <웃음> 그때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치마로서 자체, 옷 자체로서는 되게 괜찮네. 뒤에도 트임이 있고. 예쁘긴 하다, 근데. 다음은 요거. 이거는 맨투맨. 맨투맨으로. 짠. 이거는 제가 맨투맨이 좀 약간 다 튀는 색상?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베이직한 느낌으로 베이지색을 한번 사봤는데, 어, 이거 진짜 예쁘다. 핀 너무 귀여워요, 이거. 어, 귀엽다, 이거. 되게. 이 치마만 입어도 되게 귀여운데, 이거? 짠. <웃음> 어, 완전 마음에 든다, 이거. 면이, 근데 되게 얇긴 하거든요? 근데 얇은데, 박시해서 속에다가 뭐 받쳐서 입고서 이렇게 입으면 될것 같아요. 아, 귀여워. 완전 마음에 든다, 이거. 그냥 뭐? 어, 티셔츠. 티셔츠를 샀으니까 이것도 입어볼게요 짠 뭔가 여기다 손 넣을 수 있는 이렇게 구멍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네, <웃음> 어, 좋아 뭐, 이거는 뭐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입을 것 같긴 해요 손을 그냥 이렇게 넣어서 그 다음에 일단 천 재질이 완전 완전 보들보들하고 좀 도톰해가지고 겨울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 뭐? 목을 원래 저는 이거 약간 반폴라 <웃음> 느낌으로 샀는데 근데 제가 목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또스무번도 입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 반폴라 느낌은 아니고 저한테는 그냥 완전 좀 무티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를 <웃음> 어, 약간 이렇게 접어 입어도될것 같아요 귀엽다! 되게 귀엽네 이거? 티셔츠? 되게 잘 샀다 어. 응. 이걸로 해서 까만색도 하나 더 샀어요 색깔별로 이건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베스트 짜잔 뭔가 <웃음> 교복같은 느낌의 좀쪼끼 조끼. 니트 쪼끼를 샀습니다 네이비색인데 되게 거의 검은색같은 느낌이네 약간 이런 느낌? 느낌으로? 근데 뭔가 까슬까슬하게 걸리는 것도 없고 어, 어깨 라인도 이렇게 얘가 선이 되게 야들야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깨 라인이 이렇게 막 빳빳하게 서 있으면 어깨가 또 되게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건 좀별론인데 어, 얘는 이렇게 어깨 라인 맞춰서 잘 따라, 따라 떨어져요. <웃음> 떨어지는 것도 귀엽고 그리고 라인이 여기 브이넥. 완전 이렇게 착하고 V는 칼 같은 브이넥 아니고 약간 동그랗게 떨어지는 브이넥이라서 되게 귀여워요. 어, 완전 귀엽다. 빡시한데, 완전? 약간 어려보이고 싶을 때? <웃음> 그때 이런 느낌으로 입으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완전 오버핏 오버핏 셔츠를 샀습니다 짠 뭔가 솔직히 말하면 이천 있죠 천은 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재질은 아니긴 한데 너무 빳빳해요 느낌이 근데 핏은 또 되게 이쁘 고 같긴 해요 이게 카키색이거든요 카키색? 어, 색은 진짜 이쁘다 뭐 속에다가 받쳐 입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다 허벅지 반이 정도까지 떨어져. 어, 앞에가 조금 더 짧은 것 같긴 한데 앞에도 되게 길어요. 어, 귀여워, 이쁜데 진짜 마음에 든다. 하고 마지막 거는 이거는 이제 반 스타킹 여기 종아리까지 오는 스타킹인데 이거는 뭐 지금 굳이 까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 어, 남자친구 옷까지 한번 입어봤는데 어, 이번에 쇼핑은 한 개만 빼면 다 성공적인 것 같아. 요 제 생각인데 블랙업에서 산저 치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 하나 반품하자고 반품을 하자니 아좀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저건 그냥 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